어, 해마다 이제 추석쯤이 되면요, 그 뉴욕에는 뉴욕 한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맨하튼 32가에 이제 코리안 타운이 있거든요. 거기 32가를 중심으로 코리안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그리고 코리안 퍼레이드도 열려요. 그러니까 맨하튼 그 중심 그게 오해비뉴가 그럴 거예요. 거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죠. 한국 한복 입고 뭐 전통 의상 입고 나와서 전통 놀이 보여주고 이런 코리안 퍼레이드를 굉장히 화려하게 하는데, 이제 작년 팬데믹 때도 아예 열리지 못했고요. 올해도 퍼레이드는 열리지 못해요. 그런데 코리안 페스티벌은 열리기로 했어요. 근데 장소가 바뀝니다. 유니온 스퀘어라고 해서 그 14가, 15가, 고, 고 17가 사이에 있는 그 공원이거든요. 유니온 스퀘어가 이제 거기에 다양한 행사들이 참 많이 열리죠. 그니까 러 그러니까 주말, 주중에 주말에 뭐그 파머스 마켓이라 고 해서 그 이제 요 지역 농장에서 키운 뭐 각가지 과일, 뭐 채소 이런 것들을 팔기도 하고, 아니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마켓이 또 열리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볼거리에요 유니온 스퀘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행사들이 많이 열리는 그리고 이제 보통 시위를 하, 하려고 사람들이 이제 모일 때도 그 시위대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 이 유니온 스퀘어가 굉장히 맨하튼에 이제 중심에 위치하다 보니까 여기가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국 그 코리안 페스티벌이 열린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생각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유니온 스퀘어에서 한 번도 한인 관련한 행사가 열린 적이 없죠. 제기억으로 그렇습니다. 근 10월 24일 뭐 물론 추석이 한참 지난 때지만 24일에 유니온 스퀘어에서 어, 2020일 코리안 페스티벌 행사가 열립니다. 네, 뉴욕 한인회가 이제 주최를 해서 열리는 건데요. 어, 이번에는 이제 뭐 당연히 한국의 음식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식들, 뭐 먹거리, 그리고 이제 복고, 뭐 여러 가지 공연들도 하겠죠. 그리고 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이제 어디 시골 장터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유니스케에서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내부에 홍보 부스가 한 40여 개가 설치된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한국 음식 뭐 갈비, 파전, 불고기, 꼬치구이 뭐 한국 요리가 이제 보이고, 그 다음에 케이팝 공연, 전통 문화 공연, 그리고 한국 농수사 식품 공사, 그 뉴욕 지사가 체험, 김치 체험 홍보 부스를 마련한다고 해요. 김치가 워낙 이제 한국, 여기 미국에 있는 사람들, 특히 뉴욕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김치를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김치를 먹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늘었는데, 이런 김치 체험 홍보 부스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워낙 맨하트는 이렇게 도로를 막고 각국의 좀 특별한 뭐 이탈리안 페스티벌 아니면 뭐 다른 그리스 페스티벌 뭐 이렇게 해서 각 국가의 고유한 음식들을 좀 이렇게 선보이는 그런 페스티벌이 굉장히 많이 열리는데 한국 관련해서 그런 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한국의 음식을 길거리에서 직접 맛볼 수 있고 홍보도 할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면에있어서 굉장히 이번 어 코리안 페스티벌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한번 가보시고 다주에 계신 분들도 한번 구경하러 오시기 바랍니다.